반갑습니다. 초론공인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재건축 아파트를 하나를 샀어요. 어,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서 너무너무 신바람이 나게 이제 새아파트 준공을 받고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세금을 내라고 날아온게 2억 9,563만원 만큼 돈을 내라고 날아온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런 일이 영통 2구역 재건축 사업에서 벌어졌다는 기사가 하우징 헤럴드 신문기사에 올라와 있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초롱공인TV 어, 좋은 정보 제공하는 것에 훨씬 힘이 됩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신문기사 내용이 여기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나 했더니요 영통 2구역 재건축 사업 부과된 금액이 조합은 1인당 2억 9,563만원 뭐 437만원 빠지는 3억이네요 3억 이것만큼 식을 부담을 하라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이런 재건축 초과의 관수세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 이런 재건축 부담금은요 어, 재건축 사업에만 적용이 됩니다. 이게 이미 합헌으로 결론이 나 있고요. 재개발 사업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이라 해서 전부 다 적용되는게 아니라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이전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한 그런 신청까지 한 그런 구역은 이게 부과가 안됩니다. 굉장히 큰 기준일이죠. 이게요 이후에 관리처분 인가가 났거나 신청했거나 요런 구역은 적용이 됩니다. 피해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걸 피해보려고 헌법소원까지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푼으로 났어요. 그러면 이제 내야 된다는 소리죠. 어마어마하네요. 금액이. 근데 처음에 어, 영통 2구역 재건축 조합에서 예상을 했던 건 금액이 얼마였냐면 1인당 어, 7,850만원 정도였어요. 조합 예상은. 뭐이 정도 같으면 어, 지가 몰랐으니까 뭐 그래도 억울하지만 뭐낼수 있겠나 이렇게 싶은 금액이 어, 이게 2억 9,563만원. 들어갈 때 취득세도 내야 되고 잔금도 치야 되고 뭐 대출 있었으면 대출도 갚아야 되고 이랬는데 세금을 거의 3억에 해당되는 걸더 내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재건축 사업에서 부담을 해야 될 실지 현 상황의 세금입니다. 재건축 산 맛이 똑 떨어졌겠어요. 맞죠? 그리고 지금 이미 입주상이다 되어가는 그런 재건축 단지는 어떻겠습니까 폭탄 돌려, 폭탄 돌리기.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에 해당되는 이 금액 자체가 폭탄 돌리기. 근데 왜 이렇게 그러면 높게 나왔냐? 처음부터 이렇게 높았냐? 이랬더니, 그거는 아닌 거예요. 조합에서 처음 예상했던 거는, 뭐 아까처럼, 아까 7천 몇백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한국 부동산원에서 어, 이걸 한 거는, 그 공시가격 자체를 아주 현실화해서 공시가격률을 이제 반영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예상 시점을, 중공 시점을 2026년도에 어, 입주하는 걸로 해가지고, 어, 그렇게 매겼네요. 어, 이미 중공이 났는데, 입주 예상 시점이 왜 이렇게 돼있죠? 이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어, 그렇게 해서 총액이 2조 8,438억인데 어,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이걸 4조 6,060억 원으로 예측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벌써 뭐두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 부과된 게 거의 3억 가량 정도 되는 게 부과가 된 거예요. 그럼 이다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투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건축 사업에 투자를 할 때는 관리처분인가가 2017년 12월 31일 이후에 났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조심을 해야 되겠죠 뭐 이미 합헌난 걸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재주가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 서울에서 부과됐던 그런 그 재건축 요 부담금 자체도 어, 뭐 반포 현대아파트도 1억 3 569만원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아까 거의 3억 부과된 데는 수원이거든요 영통 이구역이 4천세대급이 넘더라고요. 그런 대단지지만 수원인데 거의 이금액의두 배가 넘지 않습니까? 서울에 부과됐던 금액의두 배가 넘는 금액이니까. 2억 9,560 밖에 얼마였으니까 거의 3억 잡으면요. 이 서울에 부과됐던 거의 두 배입니다. 이게 사업이 완공되는 시점, 뭐집 가격이 올라간 그 상승 폭, 이런 거에 따라 금액이 정해졌을 거니까. 맨 마지막에 준공을 받은 사람은 과연 이걸 알고 준공을 다 했을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날벼락 맞은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세금 벼락 맞은 사람들. 뭐 그렇다고 누가 해결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해결을 못 해줍니다. 이건 나라에서 부과되는 세금이니까. 뭐 물론 조율을 조합해서는 최대한 한다고 하겠죠. 뭐 그렇지만 한 군데 조율해주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모든 재건축 부담금은 다 그냥 남론을박 그냥 논란이 휩싸이겠죠. 어, 이러다 보니 이게 조정도 쉽지 않을 걸로 저는 보이는데요. 보통 일이 아니네요. 진짜. 어떻게 해야 이게 현실화가 되나요? 조합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할 거랍니다. 앞으로 재건축 투자하실 때 뭐부터 챙겨보셔야 되겠습니까? 입주일이 언젠지, 중공익 남은 게얼마점인지 중공 남은 기간이 2년 미만이다. 2년 안에 팔면 세금이 1년 안엔 77%, 2년 안엔 66%잖아요? 일반 세율 될 점에 중공이 나버려 있다. 중공이 났다. 그러면 양도세는 일반 세율이나, 뭐, 아니면 조정지역은 물론 중과가 붙겠지만, 그거 다 떠나서 내 이름으로 중공을 안 받을 수가 없고, 중공을 받았다. 재건축 초과익 환수세에 의한 부담금이 폭탄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집값이 올라간 것일수록. 앞에 열 사람이 1억씩 수익 내고 다 떠났다. 그거 다 내가 내야 됩니다. 중공을 내 이름으로 받는다 하면 굉장히 조심 앤드 조심 또 살펴봐야 될 시한폭탄이에요. 재건축 초과의 관수제 부과되는 부담금이 입지 좋은 자리에 어, 재건축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그냥 사가지고 무슨 묻어놓지 뭐 이렇게 묻어놨잖아요. 반드시 준공 2년 이전에는 손틀고 나가야 폭탄을 내가 떠안지 않습니다.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수원시 영통이구역 재건축 사업에 부과된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 거의 몇백만원 빠지는 3억 조합원 1인당 부과된 그걸 같이 살펴봤습니다. 늘 조심하시고요. 어, 초론공인TV에 들어오시면 재개발, 재건축 이런 관련 뭐 세금 관련 뭐 개발 정보 관련 이런 정보들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매물을 뭐 보려고 하면 어, 여기 아래 아래쪽에 밑에 보이시나요? 아래쪽에 설명란을 클릭하시면 그 밑에 유튜브 주소가 물론 아니, 유튜브 주소가 아니라 단톡방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시면 매물을 또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참고도 하시고 실제로 사고 팔게 있으면 상담하러 언제든지 예약하고 오셔도 되거든요. 재건축은 아까 이런 핸디캡이 있으니까 재개발 뭐 입주권이나 이런게 세금면에 있어서는 유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상담 환영하니까 연락 주시고요. 오늘은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